이런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 해고 90도고 45도인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1대 1대 루트2 잖아요 네 그래서 사인 45도는 루트2분의1 코사인 45도는 루트2분의1 그 다음 컨젠트 45도는 1이 되고요 네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 60 30. 그러면 얘는 1대2대3이잖아요 아, 1대 60도는 2분의 3이될거요그러면 1, 3이 3이 3이 3 60 1, 분의분의이3분이 되고, 3이고분의 1이 되고, 3 60 1, 3분의 3분의 1, 3점3분은 1, 3 3분3인3분은 1, 분의 1, 이 되고. 그3 3분분의3 이렇게 이 친구들을 외워줘야 해요. 이 친구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? 네, 그래야 문제가 잘 풀려요. 음. 이제 이거 일반각과 소득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억건데요 일단 일반각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탁하는 친구가 있어요. 이 음. 그 친구는 이만큼 거라하죠 이런 것처럼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360도 곱하 n 응. 플러스 세타 각그 세타가 이 친구가 된다는 거죠 일단 이게 일반 각인데요. 근데 얘를 호르법이라는 친구로 나비안도로 바꿀 수 있어요. 그래서 아까 했던 45도, 30도, 60도는 45도는 얘를 일반 친구, 아, 이런 친구로 바꿀 거면, 1 8 0 파이 이렇게 하면, 4분의 파이가 나오잖아요. 네. 그리고 얘는 1 8 0 파이 180 35, 2분의 파1 0 30, 3분 파이. 렇게 아까, 아까 보냈던 s i n 45, s i 30, s i 10친구는 4분의 파이, 2분 3분의 파이 바꿀 수있어